5강 죄입니다. 죄의 경중 일곱번째 <웃음> 지난 시간에 본것들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은혜, 순화, 수단들 내용 <웃음> 그 다음에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정도까지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보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 9아홉 말이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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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루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교회 징계와 관련된 본문인데요 아무튼 뭐 참고 본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죄의 경중을 정하는 세 번째 범죄에 관련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또 심판 본성의빛 양심의 찔림 또 공적이거나 사적인 공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이런 특수한 경우들과 관련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 무겁다 하는거죠 가령 지난 시간에 은혜의 수단들과 비교 어, 관련된 주제를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고울에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고울 사람들이 마땅히 회개하고 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있을진저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같은 표적을 저 멸망한 도, 도시 소동과 고모라에서 행하셨다면 그죄 많은 성읍들이 그 소동과 고모라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라 하십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환히 드러내시는데도 회개치 아니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보나움의 죄는 실로 크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갈릴리 그 아주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그런 주님의 그메시아된 신성과 그 인성을 다 드러내신 건데, 거기, 거기서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도,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그 뭐 그, 그 가르침을 사실은 적게 받고 회개한 사람들 그에 비하면 훨씬 사실 이제 심판 때 그런 사람들이 그, 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초등학생이 그 짓는 죄하고, 중학생이 짓는 죄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짓는 죄가 그, 이, 똑같은 성격의 죄라고 해도 음. 대학생이 죄를 지었을 경우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가 더 무겁지 않아요? 훨씬 더 무겁죠. 그니까, 많이 오래 배운 사람들이 안 변하면 그 죄가 더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게 되죠? 아마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와서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와서, 어, 그, 가르침을 받고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렇죠. 짧은 시간에, 적은, 그, 그, 작게 배우고도, 작게 배우고도, 변화, 변화가 빠르고, 권, 그런 사, 성신의 능력으로 그런 열매가 있었다면,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만큼 죄가 더한 거죠.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도 우리, 우리 예, 말씀은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데요 많이 그 알,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크게 징계를 하실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둘의 돈이 얼마나 작아요 네? 그러나 부자가 연복에 넣는 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죠 그런데도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진짜 뭐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줬, 많이 줬으면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더안하거든 그런 것을 보면 적게 그 이제 과부가 와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겠죠. 이건 이제 단순 비교는 아니고요. 그 전체 잘라서 어떤 한 정점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생애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그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받았다면 덜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깨우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비할 수 없이 더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신성성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고 그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그, 크, 기로 뭐, 상대 비교를 해봐도 그, 그,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것은. 그걸 받고, 그걸 받고도 여전히 그 현실 문제, 욕심 문제, 세상의 그 사조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이세 사람은 예수님의 성향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향은 거룩과 의와 이게 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새로운 성향. 그냥 우리가 그걸 직접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성신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누려가야지. 그런 장치도 해 놓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드러내면, 뭐, 엄청난 거죠. 오직 그리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추합니까? 인간의 아무리 깨끗해 배는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나를,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진짜 냄새 나는 거죠 사망의 냄새는. 그러면 책망이로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면, 남보다 재주가 뛰어나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재주를 써서 그리토를 드러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덕성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그 드러내야죠. 생활하는 사람이면 생활, 가정, 가정 죽으면 죽음. 또뭐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 또 뭐, 뭐 저희 정치나 뭐그 외에 교육계에 봉사를 하거나 뭘 해도 이 일반 사람들이 가진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이제 뭐든지 하잖아요. 뭐 교육 철학이나 뭐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이나 뭐 뭐든지 다 철학이 붙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뛰어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은사와 직임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옛사람을 드러낸다면 그건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아직 잘 구원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음. 그 은사가 뛰어나다면 그만큼 그그 그 은사와 재주를 써서 그 그리토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리토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바, 바나바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그리토가 아, 높아지고 그리토의 그 사회가 아주 본질적인 사회, 아주 아름다운 사회로 성장하게 하려고 그 개인 목회적 차원에서 그걸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경영을. 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본질적인 것에서잘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또 사울을 데리고 온 것도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웃음> 우리의 직무를 통하여,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은사나 재주나 직분이나 소명이 은혜의 수단은 아닙니다만, 근본 원칙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음. 이제 그 하나님 말씀과 성신이 또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웨스민서 신초에는 그, 그, 우리의 기도도 포함시키는데.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더 파생된 것으로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본,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령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운데 마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심 드리려는 심정에서 어, 이 교회를 찾아 왔을 것인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까닭에 예배가 거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이 적지 않은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 현실에 비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국의 다른 교회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꼭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참죄 많은 인생들인데 우리를 쓰셔가지고그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나가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더 그리토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웃음> 우리는 절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까, 고린도 전서 3장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물을, 심었고, 이제 아벌론 물을 줬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어쨌든지, 그 전파되는 게그리도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기를 드러내면, 이제 시험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더욱 정순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만하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하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요. 실정법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법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라.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어라 그렇게 아마 내규를 정해 놓았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건데 권능을 주셔서 하는 건데 알아서 알아서 일찍 자기가 예배를 진짜 나라도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전체 나 개인이 아니라 공, 공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건데, 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그, 하나님 앞에 그 찬, 찬양을 올리는 그런 단원들이라고 치면, 나 하나 치면 내가, 내가 안 한다고 뭐 표시 날라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한 예배를 그못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결코 저희 우리가 구약의 아간 사건이나 신약의 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봐서 알지만 개인은 개인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호수라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저기 저기 뭐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순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하는.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면 우리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도하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자신을 다 드려서 순종하셨고 그 일을 또 성진께서 우리 안에 깨우 치시고그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로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각각의 하나님 김홍전 목사님이 성사미송을 그렇게 많이 작곡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영감이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삼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까? 그 길은 물론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온리 그리스도스, 토탈 그리스도스 그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하나되어 나아갈 때우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잘 몰라도 애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려가는 걸로 빛을 비추는 거죠. 지금. 그렇게 빛을 비춰서 못 받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런 방식이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 방식이에요. 그렇게 참 에이, 이, 어, 우리 전체를 막허물고 흔드는 그런 일을 해도 가슴 아프고 참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전체로 하나로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으니까 또그 참으신 사랑으로 기다려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높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나는 이만큼 높은데 너 한번 변할 때까지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된 사람, 스스로 그렇게 그런 그건 진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전부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런 현실, 한나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데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속된 일을 기꺼이 하셨잖아요. 죽음에까지도 나가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기꺼이 그 품성을 투영해내는 반영해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거지 그내 자랑으로 삼을 건아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마땅한 것인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마땅한 것. 3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일치를 잘 드러내서 3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 암아 사시는 것처럼 <웃음>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도 고난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주님의 바라시는 뜻을 이루고 나가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명적입니다. 이건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비치고 교회에서 비치면 그그 그 이제 감화가 되는 거죠 그걸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거꾸로 행동을 해보세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자라, 이제. 어, 뭐 부모가 그렇게 말만 해놓고 안 살면 그건 오히려 이제 그 비난받을 거리가 되고만.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릴 수 없고 무슨 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한낮 인생들 가운데 드러날 때시대대로 실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 재료가 없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만 아, 한낱 사람으로 행하고 사사로운 신병으로 사사로운 일에 매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낭비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 뒤에서도 이제 에 나오는데요. 이게 등안이 여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은 들어놓고 행치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방치하는 거라고. 등안이 여기인다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방치한다. 또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어원적 의미가. 등안이 한다. 게을르니까 방치하는 거잖아요. 게을르니까 그리고 무시 무시하는 거죠. 들은 사실은 저 직접적으로는 들은 말씀을 직접 무시하는 거예요. 듣고 실행지 않으면 <웃음> 실행지 않으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뻔뻔해 뻔뻔해지니. <웃음> 사실은 우리가 신행이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 한대로 행보하는 걸로 형제들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죠 <웃음>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송신을 심히 근심케 할 것입니다. 서로 이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우는 것만. 이런 엄중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말은 그, 그 비슷한 거예요. 기념한다는 말, 기억한다는. 중요한 사건, 일들을, 그,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그, 누리는 거잖아요. 기념이. 그, 기억, 억두, 억두, 사실은 생각, 억자예요. 생각할 억자예요. 기억한다. 이건 다, 단순히 기억한 게 아니고, 그, 그, 신령한 의미를 잘 헤아려서 누리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그, 제대로 취해 가지 않으면 사실은 많이 알고, 많이, 뭐,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고, 뭐, 돈이 많고, 번세가 있고,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중한 <웃음>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만과 태만과 자만의 태도를 늘 경계해야 마땅하고 더욱 겸손과 거룩한 열심과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신약성경의 뭐그 중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인 건데요. 그뭐 자지 말고, 눈똑바로 뜨고 뭐, 저기, 하라는 건 아니고요. 늘, 그, 이게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게 하늘에 맞춰져 있는가? 그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데에 초점이 가 있는가? 그 그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경성하는 거죠. 그게 영성이, 뭐, 소위 이제 영성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음>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은혜의 방도와 관련된 것, 또 나머지, 둘째는 베푸신 자비와 관련된 것입 이 내용은, 이 주제는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내용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을 여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은 언제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2사에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 우리 고백서가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 자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것을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남 민물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이 베푼 은택을 아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 멸시합니다 뭐, 뭐, 선지자도 이제 멸시하죠. 그래도 선지자가 오죽하면 민물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선지자는 이 배영 무도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 귀목어리 비유, 소경 비유, 벙어리 비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그, 듣고 본 것을 말하지도 않고, 자기, 자기 행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라곧 망하게 됐는데도, 부동산 투기나 하고, 뭐, 다, 그런 건 하는 거죠. 예루살렘 땅 가지고 투기하고, 전에 전을 더하고, 어,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음 그러니까 그 후기 문서 선지자들의 시대에 보면 엄중한 심판을 계속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님이 그 언약에 특심하셔서 당신 스스로 언약하신 곳에 매이셔서 그 일을 또 한편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보이셔요. 아무튼 구약 성경에 이런 심판의 말씀이 수두룩한데 이 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자의 책망은 옛 언약 백성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그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나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게 뭐 필요 없고 뭐 그건 뭐 완전히 말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바울 소신에 몇 개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그랬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신구약의 그 연계성을 모르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웃음> 그런 거다 무시하는 거죠. 2절에 처음 나오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적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을 연결해서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와 연계해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위반한 이스라엘이 공변된 보호 이 공변이라는 말은 잘 안쓰는 말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그 공평한 그런 보응이 사사롭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아주 공평한 공평한 보응 공의로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적 심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결론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이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안이 여긴다는 건 방치한다, 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는 뜻도 있고, 무시한다,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치를 않는 거예요. 이꼭그 예? 귀머거리처럼 보기도 다 보고 선지자들이 말만 합니까? 선지자들은 선지적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멍에도 메고 말이죠. 허리 띠도 뛰고 뭐그 그런 선지적 행동을 했어요. 이거 보게도 하고 듣게도 했어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귀 먹은 리처럼안 아, 아, 들은 것처럼 뭐 살아가는 건데. 못본 것처럼. 기억을 못 해서 그러니까 그건 방치하는 거에 무시하는 거고 소홀히 하는 거고 그곧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 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등한이 여기는 거 이게 큰 구원을 등한이 여기는. <웃음> 우리가 이 강단에서 그리토의 복음을 듣는 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그 은혜를 소홀히 대한다면 실로 두려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에 교회와 신자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제 선지자들이 저기 성도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평뭐 평신도라고 하면 좀 그것도 차별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사, 사역자들이 아닌 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뭐 설교는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하,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이제 <웃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정당한 사역자를 보내고 그들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거죠. 설교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 복음을 듣고 어, 그 받은 내용을 더 부욕해하고 아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놓고 그, 그 모른 척하면 이게, 이게,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아무튼, 하늘의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비롯한 은혜의 방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큰 구원이라고 하는, 뭐 아주 great salvation, 아주 큰 구원을 얘기하는 거 그것을 아주 <웃음> 등안이, 아주 게을리 대하는 거죠. 그 거룩한 서, 교회로 선 나와야 되는데 선 나오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어,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에 선 나가는 일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틀은 확실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교회가 정상한 교회냐 하는 관, 그거는 그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하게 말씀이 전포되고 정상하게 성례가 시행되고 정상하게 권징이 행해지는 데도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선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 이제 우리가 안디옥교회 문명의 신자들. 이 경우에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갓난아이나 장애인의 경우를 다알수 없어서 예외를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토의 생명을 발휘하여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토를 드러내고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등안이 여기지 않고 아주 거기에 착념해가고 아주 온전히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런데 이제 그걸 맨날 등안이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셋째 경우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경우 그 죄는 더욱 악합니다. 아모스 선자의 두려운 말씀이 증거 구절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8절로 11절 두세 성업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기... 풍제와 깐복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남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요요 요 짧은 습절에 네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내가 하나님 내가 소돔과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8절로 11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형벌하신 사실을 말하고 그런 형벌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세 성읍에 사람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다른 성읍으로 갑니다만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신명기적인 심판이에요. 신명기적인, 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아직 물을 마시러 다른 성업에 갈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중지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당장의 기근을 어떻게 모면할까만 생각하고 심판받은 원인인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대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염병이 창고라고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만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요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 성국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한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몸만 돌아오지 않은 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더욱 두려운 심판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속히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 책임, 책망을 어,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아합의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아합이 회개했을 때그 진노를 잠깐 멈추셨잖아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할수 없어요. 악인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보고 그걸 사실은 시, 시, 심판을 유예하신 거죠. 자비를 베푸신 거죠. 열한기상 21장 29절에 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엘리야가 나보세일로 아압을 만나서 그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였는데 그 말에 아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합니다 선자는 지 악을 가리켜서 악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할 만큼 그가 심한 아, 악을 행한 자이고 나봇을 죽여서 그 신실한 나봇이죠 기업을 지키려고 했던 그 포도원을 그그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람입니다만 그가 잠시 마음을 낮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겸비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궁유로의 마음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그렇게 막대먹은 자식이 없죠. 게다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돼서 돌아온 자식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아주 뭐 죽었다 산 아들로 새로 얻은 아들처럼 그냥 잔치를 차려주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곤 15장 20절로 24절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오니 지금부터는 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자,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웃음> 하늘 아버지께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경건에 신학교 경건에 강설을 했어요. 두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집안의 탕자하고 집 밖에 나갔던 탕자. 근데 주님은 집안의 탕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온 탕자도 동일한 심정으로 그 이제 이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투영해 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그보다 그런 원형이신, 원형, 아버지의 원형이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의 원형이시기도 하고, 왕의 원형이시기도 하고, 예? 목자의 원형이시기도 하고, 대, 군, 군사의 대장의 원형이시기도 하고, 그것도 신랑의 원형이시기도 하고 말이죠. <웃음>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 죄를 다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을 받고자 할때 하늘아버지께서는 하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자비하신 슬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뻔뻔하게 돌아오면 안되죠. 돌아올 때 진짜 뭐, 뭐 아버지인데 뭐나 아들인데 안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도 없이 돌아와, 돌아올 때도 정상한 정서를 가지고 돌아와야죠. 그 집안의 탕자처럼 가진, 그, 그, 자가 가진 정서. 그 사람은 외적으로 보기엔 참 칭찬받을 만한 존재인데도, 진짜, 그, 아들로 산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사는 거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해서 사는 것은 아들로 사는 거고요. 네? 이 종으로 아버지의 주단을 이미 같이 동일하게 분배받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살수 있는 환경인데 이걸 종으로 살았더니 얼마나 이게 참 고달픈 인생입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나간, 집 나간 자식보다는 자기가 낫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 이제 일은 번에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도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음. 그 뒤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처럼 이렇게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도 스스로는 악한 자이지만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내 형제가 가늠자, 살인자, 도족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형제들은 안 본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엄마는 본다, 부모는 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이지만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줄수 있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고 이제 방향이 사람에 대한 방향에서. 뻔뻔하고 뽀, 뻗치고 그 자기 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예, 그 그러면 이제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어요. 아주, 아주 고약한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이면 이제 미안해하고 이제 소비적인 소비적인 위치에서 생산적인 위치로 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소비적인 위치에서 생산적인 위치로 가요. 아니, 생명적인 위치, 건설적인 위치.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동안에, 그, 그, 저, 못한 사랑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자신은 굉장히 그럴듯해서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회개 한게안 정서 회계한 사람의 정서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